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진 출력물의 세척과 경화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동으로 레진 세척을 해왔는데요 레진과 ISP, 알콜 모두 인체 피부나 호흡기에 안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접촉이 직접적으로 안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회삼아 자동세척 경화기를 구매해 보았는데요 아마존에서 한 105불? 정도면 한 곳까지 배송해 주더라고요 배송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제품은 완전히 직관적인 편이라 그냥 설명서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지금 화면 보면 워시 기능 사용 중인데요 그 수조 하단에 프로펠러가 돌면서 수조 안에 알코올에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출력물을 세척하는 원리입니다 30초 정도로 프로펠러의 방향이 시계방향과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세척이 비교적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작업이 마치면 꽤큰 버저음이 들려서 작업 완료를 알립니다 이 수조 밑에 프로펠러하고 본체는 약간 그 자기력으로 인력이 작용하고 있어서 수조 자체를 고정하면서도 물리적으로 떨어진 프로펠러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경화는 수조를 빼낸 하단의 스탠드를 고정해서 진행합니다 경화하기 전에 세척한 출력물을 에어컴프레셔로 완전히 알콜을 말려주고요 그리고 스탠드에 출력물을 위치시키고 좌측 버튼을 눌러서 큐어에 불이 들어오면 오른쪽 버튼 조그를 이용하여 시간을 정해줍니다 스탠드는 좌우 회전이 아닌 한방향 회전이고요 자외선으로 경화를 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뚜껑을 덮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경화를 마치고 출력물의 품질을 확인합니다 이게 막 출력이 완료되어서 레진이 묻어 있을 때에는 이 출력물이 잘 나왔는지 불량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화 후에 품질 확인은 필수입니다 수동으로 세척할 때에는 출력물이 수조와 부딪혀서 출력물의 손상이 갔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자동 세척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화의 정도는 제가 일반적으로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표면이 비교적 단단하게 굳어진 느낌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샘플 제품과 디자인한 제품의 싱크로를 한번 맞춰보고 출력물은 출고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그폼랩스 그 사에서 나오는 폼워시와 폼큐어 는두 대를 사야하고 대당 가격 또한 이 애니큐빅 워시앤큐어 제품보다는 훨씬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오픈모드로 서드파티 레진을 쓰기 때문에 반드시 고가의 폼랩스 제품을 써야할 필요는 못 느꼈습니다 백불 언저리에서 워시 앤 큐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 애니큐빅 제품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